시체 검안소의 사인을 미상및 내인성급사 추정, 부검감정서의지방간과 만성알코올중독사 각 명시되었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전고법 2019나 10208 도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관련 법리 상해사망 보험사고의 요건 중 외래성이란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외래성,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수익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고 한편 민사분쟁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이므로 수익자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쟁점, 망인이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 부검 감정서에 의하면 혈중, 에티의 알코올은 0.068%로 검출되었고 발견 당시 망인은 방바닥에 누워있었고 하체에는 팬티만을 입고 있었으나 상체에는 패딩 자켓을 입고 있었으며 사체가 있던 안방은 더웠고 보일러의 온도 조절기에는 27도로 맞춰져 있었으며 상당히 부패되어 있어 외상이나 질병을 판단하기 어려웠던 사실 시체 검안소에는 사망의 원인이 미상이나 내인성 급사로 추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타살 혐의점이나 외부적 요인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은 점 생전에 알코올성 간질환과 고혈압을 앓고 있었던 점 유족인 H는 경찰 진술에서 망인이 술을 먹으면 약을 먹지 못하였다 라고 진술한 점 생전에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간이 나빠져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응급실로 실려간 적도 있으며 술을 마시면 밥과 안주를 먹지 않아 몸이 매우 마른 상태였다는 점 신장은 171cm인데 체중은 46kg으로 상당히 저체중 상태였던 점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간에서 경막 섬유화와 지방변변성이 의심되며 이는 만성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기 하 어려운 점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의 법칙에 의하더라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